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두 개야. 개코모리아랑 크로코다일인지 아니면 요 개. 게... 근 내가 봐도 일단은 요거거든. 하나 먼저 보자. 자, 요거 보면은 이거는 100% 개코모리아지 뭐. 요거 봐봐, 이거 개코모리아 옷이잖아 여기. 이건 되게 확실하거든. 이거는 개코모리아 옷깃 같고 지금 2년 후 개코모리아 같아 근데 오히려 2년 전에 개코모리아 캐릭터가 워낙 안 좋게 나와가지고 2년 후에는 조금 좋을까? 근데 이제 원작 순서대로라면은 앞에 개코모리아는 굉장히 강했는데 개코모리아가 뒤로 갈수록 되게 약해지거든? 그러면 원작 순서대로라면은 지금 나오는 캐릭터가 약해야 되는데 근데 원바로에서는 처음에 개코모리아 자체를 굉장히 안 좋게 해내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개코모리아가 좋을 수밖에 없어. 옛날에 개코모리아가 카이도랑 견주동 캐릭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데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는 예상이 잘 안된다 근데 자 일단은 요거는 개코모리아가 좀 확실한 부분 그리고 요게 문제야 요게 요건데 이거 딱 봐도 요거는 크로커다일 기시고 요거는 크로커다일 손이고 딱 봐도 크로커다일이거든 요거 크로커다일 단추같아 근데 크로커다일 지금 너무 많이 나왔잖아 알라바스타 크로커다일 뚜레기 그리고 제수복 입은 크로커다일 뚜레기 그뭐 요거는 뭐 2년 후 크로커다일이야? 그럼 요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크로커다일 이게 뭐 정상결정 크로커다일인가? 요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나이 크로커다일도 어떻게 플 풀릴 수 굉장히 궁금한데 둘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면은 다그런게써 있다. 뭐, 크로커다일이냐, 뭐, 소바마스크냐. 소바마스크는 아닌 것 같아. 아, 얘는 아니지. 크로커다일에 대한 얘기가 지배적이네, 역시. 크로커다일, 크로커보이, 크로커보이. 압살론. 크로코다일이는 얘기가 많다 어동심장으로진 에바지 에바 세바지 크로코앤모리아 그래 크로코앤모리아 같아 아마 우리 실방 끝날 때쯤은 이제 영상까지 공개될 것 같거든 그러면 그 영상까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형이 오늘 실방 끝나는대로 바로 업로드해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치? 아 근데 좀 뭔가 좀 아쉬워 아니면 칠무의 스타일로 나오는 건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여튼, 지금 나오는 캐릭터는 거의 확정적으로, 크로커다일의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크로커다일, 아까 파란 그림에서는 개코모리아가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개코모리아는 뭐, 빅으로 나올지, 엄청 큰 형태로 나올지, 아니면 좀 다른 형태로 나올 2년 후 크로커다일, 아, 2년 후 개코모리아. 검은 수정을 찾아간 개코모리아, 뭐, 이런 형태로 나올지, 기대하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영상들이 떴네. 역시 개코모리아 맞았고, 2년 후에코모리한가 후에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자 크간지 아, 정상저, 정상결정 크로커다일이었네 근데 이거 뭐 외관상 변화가 크게 없다 무슨 메리트지 자, 한번 만나보시죠 Let's go. 자 스타트 크로커다일 보겠습니다 야, 무슨 차이야 외관상 무슨 차이지 인 아는 사람 외관상 와 요거 좋다 아요 스킬 좋네 요 스킬 좋네 간섭만 안 받으면 저 스킬 너무 좋네 다시 한번 볼게요. 평탄 좀 느려. 평탄 좀 느린 편인데. 근데 일단 이동속도나. 저기힐주는건 아닌 것 같고. 자, 깃밥은 이렇게. 깃발은 이렇게 간지나게 뽑습니다. 요, 요게 괜찮아. 효과가 좋아. 아, 요게 블랙홀처럼 요 스킬을 쓰면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구나. 음. 느낌을 좀 알겠네요. 네. 평타에서 끌어당기기. 응. 저게 스킬이 아니고, 어. 어, 저랑은 썩 맞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요거요거 요거. 빨려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냥 데미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 보면. 자, 크로커다를 요런 느낌이고요 조금 호불호 있는 것 같아요. 자, 호불호 조금 있는 것 같고, 자 크로커다이를 봤으니 이제 모리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Let's g 가위를 들고 있어요, 개코 모리아. 어, 등치가 크네. 뭐지? 저 뭐야? 아,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백장 느낌의 모리한데. 아, 아저 스킬 저거 같아. 호킨스, 호킨스 스킬 같아. 유도 박제 뽀시기 큼직큼직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주 별로야. 어 이거 진짜 별로야 그나마 이제 요키 요건데 요거 어, 요것도 별로야 느려 느려 자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거르겠습니다 둘다 거르겠습니다 아웃키즈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얘네 둘을 미리 내서 어? 다이아 한번 싹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키즈를 초패캐로 내서 아웃키즈에서 다이아를 땡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과금 유도할 것 같은데. 그런 사이즈 같지 않아? 메리트 없어. 이거 봐. 느려, 느려. 간섭 받을 것 같단 말이지. 어. 요거, 네, 잘 걸러주세요, 여러분. 잘 걸러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또반당이 남코님들께서 요거 두개 다이아 한번 흡수하고, 그러고 나서 초패캐로 아웃키즈 내가지고, 현금 과금 유도할 것 같은데, 어딱 그런 느낌이고 나는 사실은 뭐 어, 딱히 메리트 둘다 나한테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둘다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캐릭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뽑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 머리야 이거는 진짜 근데 뭐 콜라, 콜라케도 콜라 아니고 요거는별세 개로 나와야 돼그 간지도 뽑는 것도 쓸만 어,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평타 저렇게 느린 거 별로 안 좋아해